남의 사정은 신경 안 쓰죠. 내가 더 치고 들어가서 내가 먹으면 내가 강자고 내가 선이다라고 믿는 소시오패스적 논리가 아니거든요. 조화를 이루게 돼있어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를 만났는데 내가 조화로 접근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나는 조화를 이루려고 이 정도 선에서 멈췄는데 어, 이 자식이 훅 들어오네. 그렇죠. 나는 예절을 지키느라고 그 집에 함부로 방문도 삼가 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좀 써야겠다고 라할 수도 있죠. 이게 아 이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인의의지 감각이 있는 분들은 빨리 판단한다. 아이 자식 소시오패스구나 바로 아셔야 돼. 그래야 대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쟤도내맘 같으려냐고 계속 뻘짓을 하게 돼 있어요. 설마 하루 하루 재워주면 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벌써 뭔가 잘못됐죠. 아니 그쳐들어온 놈이 하루 재워준다고 갈까요? 하루 재워주면 이제 내 집인 양 물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 주문까지 시작할 겁니다. 하루 재워주면 하루 사이에 이 집으로 <웃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같겠지 하고 자꾸 이렇게 다가가시면 안 돼요. 상대방을 정확히 분석이 이 분석이 안 되는 게 양심을 몰라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은 인위해집니다.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게 발견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지금 이 양심은요 드러나지 않고 있고 뭐만 이게 안 드러나면요 이게 안 드러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탐진치가 대기하고 있다가 탐진치가 51% 이상 먹어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욕망의 노예가 돼요. 탐욕의 노예, 분노의 노예, 어리석음의 노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일종의 빙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깨 주실 거예요. 이 지금 뭐 거의 뭐 엑소시즘 그뭐 이게 답이 있어야 돼요. 엑소시스트를 불러야 돼요. 빙의를 깨야 되니까. 지금 탐진치 귀신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이거 어떻게 깰 거예요? 스스로 깨고 나오려면 양심이 강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지금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아시지 않고 아 상대방도 내 마음 같으니까 내가 그래, 이 정도는 참아주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참다 보면 상대방이 어, 호구를 만났네 하고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조항이 없네 하고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설마 상대방이 나가트리야 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너, 홀라당 벗겨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범죄자들이요. 그렇게 친한 척 접근하고 도와서 건물도 홀랑홀랑 다 자기 건물로 바꿔버리고 자기로 다 명의 바꿔버리는 이런 범죄들이요 많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라고 하겠죠. 꼭 당한 뒤에는 그래요. 당했을 때못 믿습니다. 그럴 리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두 번째 어떻게 그럴 수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 나올 때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자 미리 아셔야 돼요. 미리 딱 여러분 상대방 개인을 상대하고 조직을 상대하고 국가를 상대하고 이의지 감각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 정부와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의지 감각이 있는가.